요즘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남들보다 돈더 주고 물건 사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2022년 삼성의 첫 번째 플래그십 핸드폰 S22가 오늘 언팩 행사를 가졌습니다. S22는 기본,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총세가지 모델과 각기 다른 가격과 스펙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아마 S22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고민이실 겁니다. 오늘의 S22는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핸드폰 정말 저렴하게 적어도 호구는 당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핸드폰 대리점이 넘쳐나죠. 너도나도 공짜폰 전국에서 제일 싼 집이라고 하는데 집집마다 가격이 다르고 혜택도 천차만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남들보다 돈더 주고 물건 사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핸드폰 구매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고 그 정보가 객관적이어야 할텐데 바로 지금 소개시켜 드릴 곳은 핸드폰 구매 커뮤니티 카페옆커폰이라는 곳인데요. 핸드폰 관련 구매 정보, 핸드폰 시세표, 구매 후기 등을 공유하는 대형 커뮤니티 카페로서 5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 놓으셨기에 믿을 수 있겠죠. 또한 전국에 있는 성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집 근처에서도 저렴한 성지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격도 여러 대리점들보다 훨씬 저렴하고 최신폰인 아이폰 13 미니도 1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갤럭시 S21은 오히려 차비를 받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코폰에서 매일 변동되는 시세를 쉽고 편하게 확인하시고 근처 매장을 찾으신 뒤 방문만 하면 되니까 아주 편하고 확실하겠죠 현재 후기 이벤트 중이니까 핸드폰을 구매하실 생각 이 있으신 분은 핸드폰도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추가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커폰이 직접 찾아간 오프라인 성주라면 직접 찾아받기 힘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성주 폰디다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회원가입 없이 핸드폰 구매가 가능하시고 최신 기종은 물론 여러가지 기종들을 폰디다스만의 자사 할인이 별도로 들어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후기와 문의 내역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고 배송과 개통이 빠른 데다가 전화 상담이 아주 친절하니까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게다가 지금 지인 추천 및 후기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혜택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링크 및 설명 고정 댓글 남겨 놓았으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